한농 화성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고 과거에도 요구간에서 추천드린 적이 있었고 마지막 추천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노란색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130% 상승 역대 신고가 가졌고요 중장기 추천주는 최소 50% 수익 노리는 매매강입니다 현재는 추세박스 하단까지 또 밀리는 거 경계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다시 역대 신고가 찍고 음봉윗꼬리 최고점에서 음봉윗꼬리가 떴기 때문에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순차적으로 노랑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최근에 파동이 컸기 때문에 크게 빠지고 크게 빠지고 또 크게 빠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노랑까지 하락 주의를 하자. 다음 에코프로, 얘도 6만원의 강력 추천드렸던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고요. 전고돌파 나올 때도 재추천드렸습니다. 이때 내부자 거래 혐의하안가는 기회다. 추세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최근 2월 초 재추천드리고 추세 타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현재는 살짝 15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점에서 쌍봉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는 고점 자리고요. 오늘은 21선 살짝 장중에 이탈했다가 지키고 마감을 해줬고요. 작은 추세는 이탈 힘싸움을 해주는 구간이고, 큰 추세는 여전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큰 추세의 가격은 50만원 정도 하고요. 계속 이 쌍봉 이탈 나오는지 잘 조심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점에서 쌍봉이탈이 나오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이런 과거의 예시차트들, 최악의 흐름이 나왔던 종목들 살펴보면서 최악의 흐름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쌍봉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제가 관심을 끄자고 말씀드렸고 이때 큰 하락이 또 추가적으로 이어졌죠. 지금은 회복을 하고 좀 올라와주고 있지만 요 구간 이탈이 나올 때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고가가 8천만원 이상까지 올라갔고 이제 1억까지 가겠지 막연하게 홀딩을 하시던 분들 수익 반납이 엄청나게 큽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현재 목표가 100만원 이상 노리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수익 반납이 엄청나게 클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 잘 대입해가지고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하락시에 분할 매도하면서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가장 많이 설명드리는 삼성전자 10만원 목표 가지고 홀딩하셨던 분들 많을텐데 결국 도달하지 못하고 9만원 후반대에서 무너졌고요. 이때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분할 매도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그리고 광기를 보여줬던 종목들은 빠르게 가짜 반등을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거나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요런 최악의 사례들 보면서 경계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LNF도 에코프로랑 같이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 역대 신고가 찍고 조금 현재 밀렸습니다. LNF 1봉이고요. 크게 역대 신고가까지 가졌다가 현재 고점에서 박스 쌍봉이탈 유의구간입니다. 28만원 이탈하게 되면 또 요렇게 밑에 박스, 기존의 박스 자리까지 갇혀서 22만원까지 크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28만원 이탈하게 된다면 22만원까지 하방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 위로 61선 26만원 중요 지지도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탈이 나오게 되면 크게 빠질 수가 있다 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6만원 찍었을 때 같은 날추천드렸고요 낙폭가대 이후는 삼각수렴 보일 때 돌파 직전에 또 재추천을 드렸습니다 역배열 끊고 급하게 올라갔고 현재는 여전히 큰 추세 유지중 있습니다 일봉이고요 21선 위에 있고 최근에 21선 지지받고 지지받고 올라갔죠 지금도 21선 위에 있고요 자, 현재는 짧게는 21선, 두번째로 이큰 추세, 이탈 전까지는 홀딩 해보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LNF처럼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홀딩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만약에 이 쌍봉 이탈이 나오게 되면서 큰 추세도 이탈이 나오면 61선 20만원까지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크고 빠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다 무조건 하락이 나온다 이게 아니라 맥점을 이탈하게 되면 최악의 흐름을 생각해보자는 거고 지키면 당연히 홀딩이 가능합니다 코스모 화학 엘리어트 파동 접근으로 1파 확인 2파 눌림에서 추천 다음 3파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중장기 추천을 드렸고요 일본 최근에 한번 밀리는 구간이 있었지만 1차 분할 매도 정도만 걸렸고요. 다음 또 바로 급하게 올라가주면서 나머지 물량은 여태 추세 홀딩이 가능했습니다. 수익권이 크다면 올라가다가 추세가 꺾일 때 전략 매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결되고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락시에 분할 매도 대응으로 추세를 끌고 가볼 수가 있다. 현재 일봉이고 이때 21선 이탈이 나왔고 1차 분할 매도하고 남아있는 물량은 홀딩이 가능했다 전고 돌파하고또추세 나오셨고요 지금 또 21선을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또 보유자분들은 분할 매도를 생각해야 되는 자리죠 수익권이 크다면 분할 매도 대응으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격하다가 물렸으면 전략 매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위험한 고점 자리입니다 현재 역배열로 잡혀있구요 이때 역배열로 빠지다가 살짝 끊고 회복을 해줬고 지금도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고 있으니까 래에 이렇게 끊어주면서 21선 회복해주는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죠 큰 추세는 이렇게 잡히면서 55,000원 정도 큰 추세 체크하시구요 다음 코스모 신소재 고점에서 큰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21선 부근에서 반등 한번, 오늘 21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15만 원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이제 오늘의 저가 15만 원 이렇게 두개 가장 중요한 지지 맥점이 되는 거고,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쌍봉 형태로 밀리는 거니까 61선까지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탈이 지금 여기 딱 15만원 이탈 나오면 상봉 이탈입니다. 다음 TSI 추세 하단 반등 확인하고 역별 돌파 초입 나왔을 때 중장기 추천 드렸고요.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선과 같은 섹터입니다. 올라가면 당연히 추세 상단인 추세 상단인 여기까지 16,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결국 도달을 해줬고요 단기에 9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6,000원 도달해줬고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는 가지 못하고 살짝 밀린 상태입니다 자, 요 추세를 보면 띵띵띵띵 이렇게 띵띵띵이니까 내려오게 된다면 최악의 흐름을 가정했을 때 다시 또 만원 깨지는 흐름 여기까지 내려온 흐름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박스 내에서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일봉은 상한가, 종가 여기 이탈했을 때 분할 매도 자리였고 5일선 또 이탈했을 때 분할 매도 자리 다음 밑에 11선, 15일선, 21선 깔려있습니다. 2 1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상한가 시가 이런식으로 순차적으로 이탈마다 분할매도 대응해주시면 됩니다 조정이 또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도 한번 시원하게 나와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정리를 시작하자 다음 SP 시스템스 얘도 중장기 추천드렸던 애고 역별 끊고 급등 역별 끊고 급등 요구간을 모두 다 세력의 통매집이다 그리고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분석하면서 또 역배가 끊고 올라올 때 중장기 추천을 드렸었고요 바로 단기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지금은 음봉이꼬리 찍고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기존의 저항이었던 자리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13,000원 요구간 지켜줘야 또 반등이 나와주는 거고 이탈하면 이전처럼 크게 밀리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봉 일본. 1봉은 21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오늘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고점에서 추세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하단을 이탈을 했죠 같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큰 조정을 경계해야 되는 자리 파동이 큽니다.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지고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가 깨졌을 때도 하방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자 6 0일선 여기까지 1차로 빠지는 것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